그래서 두 번째 교통사고는 어, 케이스가 좀 커지는 바람에 뭐, 안녕하세요 주말 브이로그 촬영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음.. 오늘 제가 할 일은 일단 병원을 가야 되고요 병원 갔다가 병원 갔다가 구제샵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샵에서 제가 옷 정리를 하면서 좀 중고로 팔만한 것들을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옷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옷을 팔고 그 다음에 차 기름 좀 넣고 간단하게 밥 먹고 어... 그렇게 시간 좀 보내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 옷장인데요, 너무 정신없죠? 제가 팔만한 것들을 좀 추리려고 해요 이바팔도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잘안 입게 되네 에이세컨즈 가리갑 응? 이게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어가지고얘도 이제 팔게요 팔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응? 소라색 셔츠 이것도 에이세컨즈 <웃음> 이것도 팔까만 나왜 줄무늬 티가 많아 줄무늬 <웃음> 세트 Will you still be here? No, no, no, no, no, no. Will you still be here? 어제 매운 철판 농가에서 먹었더니 터질 것 같네요, 얼굴이. 자, 이제 기름을 넣고 병원으로 향, 향해 볼게요. 줄줄하다, 그쵸? 제가 아직 재정적으로 좀 힘든 상태여가지고.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배고픔은 참을 수 없으니까 가면서 밀크티를 하나 마실거예요 밀크티 하나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날씨 완전 뜨거워요 진짜 <웃음> 와 너무너무 뜨거워 원래 이렇게 뜨거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디안 썸머라 해가지고그 가을에 잠시 이렇게 반짝 더운 날이 있어요 월요일만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가디건 입고 이랬는데, 주유소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너무 아너 That's what i 네어 병원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얼반이라는 곳인데요 되게 한적해요 동네가 되게 한적하죠 여기가 제 병원입니다 허 늦어가지고 병원 진료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뿅. 저는 병원 진료를 마쳤고 이제, 이제 이거 제 중고 옷들을 좀 팔아보려고 가려고 해요 앞에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가 두 번이 났어요 두 번째 교통사고는 어 케이스가 좀 커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병원을 또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 가기 전까지 이 교통사고 보상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진짜 생일에 한국에서도 교통사고안 났었는데 뭔가 진짜 미국에 와서 교통사고 두 번이나 나니까 사실 지금 운전하는데도 사실 무섭거든요?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이제 주말에도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되는 거고 네 옷을 맡겼는데 어..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시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시간 정도 주변도 돌아보고 전화 오면은 돈을 받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 그냥 그냥 가서 측정 받았는데 개인적으달러 응. 있어요 10센트? 한개 한개 썰고 싶어 그래서 그냥 두개 는게 자주 오고 두개만2달러에 팔았어요 살짝 후회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되네요 오판할 때. <놀람> 여러분 여기가 미국 노래방이네요 <놀람> 한국 노래방은 똑같죠? 약간 그러니까 90년대 감성 저 응. 어, 노래 불러보는 게 있습니다 응. 습니다 어... 캘리포니아 날씨는 요새 진짜 좀 건조?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쓰고 있는 아이인데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아마존에서 산 아이인데 아? 어? 초록색 한국에는 사실 좀 팩같은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마스크팩 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네이처리퍼블릭에 서 쓰고 또 아마존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한 10장에 한 10불? 12불? 해서한 한 장에 한 1,000원에서 천원, 1,500원 꼴로 이템이 있으면 좀 사는 버릇이 있어요 <웃음> 그래서 마스크같은 것도 세일 면은 아마존에서 좀 구입하는 편이고 크리스 시즌이라고 스타벅스에서 나온 컵이에요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음료를 마시면 리유저블 컵으로 주더라고요공짜로 그래서 이 컵에 담아오면 또 50센트 할인해주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샌디에고에서산 한정 텀블러 텀블러예요 이렇게 지역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저는 제가 뭐 음식 먹을 때나 그럴 때향향날때향 향 내고 싶을 때 사는 캔들 이것도 재고 그 떨이 하는 그런 모습 상상 캔들이거든요. 또 있어요 레몬 이거는 또 레몬 향이 나, 나는 거. 근데 이거는 향이 생각보다 크게 안 나서 잘안 쓰네요. 간만에 또 음, 혼자 보는 주말 일상이어 가지고 음. 좀볼거 없는 브이로그였지만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자러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